자잘 돌아가는 거 한번 봐봐 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우리가 강좌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풀어가면서 상담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리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면밀하게 점검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제 알았께 우리가 거대한 이런 음, 매스컴 이슈가 됐다 SNS도 엄청난 이슈가 됐고 이랬는데 이런 일이 생겨났기 때문에 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지금부터 한 3개월 가까이 됐나 그죠? 작년 10월 달에, 10월 말이네, 올해 운세를 풀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정치인들에 관련돼 갖고 풀면서 조심해라. 어떤 경우에는 어떻다. 해가지고 풀어준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참고했는데, 우리가 안희정, 우리 도지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풀지도 못하고, 하지만은, 오늘, 왜 올해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는 거야. 지금은, 저, 유튜브 같은데, 이런데 보게 되게 되면, 서로 서로 어떻게, 그 안에는 흠모가 있다, 뭐 조작이 있다, 뭐, 뭐 작전이다 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할 소리고, 그러면 안희정 도지사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여기서 낙마하고 이렇게 정치 인생에 우리가 굴욕을 맞이했는지 분명히 지난 해에 그죠? 분명히 지난 12월달에 응? 뭐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풀어줬다 이말이야 그죠? 간단하게 그거는 세부적으로 풀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풀지는 않았지만 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 그치? 그런데 말안 들어요 <웃음> 똑 당하면 <웃음> 당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흘러가는 흐름이 똑 이런 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이런 일을 우리는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요 안희정 도지사가 지금은 뭐 아니지만은 안희정 도지사가 우리가 운명수는 운명수가 우리는 7번이다 운명수는 7번이고 만으로 나이를 따지실 때는 지금 53세다 이것을 놓고 지금부터 풀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타고난 이 운명수는 타고난 사주를 기반으로 했지만은 모든 이런 선거 운세일 때는, 선거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저번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다 그래서 하나는 이 정당이요. 하나는 자기 운이요. 하나는 참모들의 역할에 따라서 판세가 정해진다고 그랬다. 그에 그러나 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서는 자기의 운이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이 기운에, 그렇게 연도별, 이 나이에 따르는 이 기운에 따라서 그 변화가 무늬당하게 변하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을 3명을 꽂았어요. 아, 4명을 꽂아놨어요. 그때는 우리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비록 그때는 힘들었다도 올해 내년까지는 또 복잡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것을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해소를 못하고 힘으로 돈으로만 한다면 또 자꾸 꼬일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옛날에 김기춘 전 실장, 그죠세 번째는 어떻게? 503이었다, 그죠 특별히 자, 여기는 아주 대단한 이런 기운들이 몰아치기 때문에 이 기운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얻게 된다. 그러면, 아니, 전 도지사가 운명번호 7번에 53세에 지금 다다았을때 이것이 가는 거는 이제 수리사주의 근본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다 그러면 운명수를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예요. 7에다가, 7에다가, 7에다가, 1에다가, 3에다가, 2에다가, 1. 이런 식으로 간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강좌를 하면서, 이 강좌는 일반 뭐, 우리가 뭐, 재미삼아 푸는 이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서론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왜? 배운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배워서 상담을 할수 있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재미로 오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뭐 지루하다 해서 이런 말을 하지만 배운 사람은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배운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면밀히 배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뭐 우리가 댓글을 단다 해더라도 이건 무, 무덤덕한 거야 자 우리는 어떻게 배운 사람들이 앞으로 상담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상담을 할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이 우리가 부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 재미삼아 해갖고 된다 해갖고 헛소리는 해보고 다음에 맞으면 그만 안 아, 맞아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안희증은 우리가 2017년 12월에 유튜브 보게 되게 되면 게되 분명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의도 정치인들을 여의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풀어낸 것이세요 여기에서 참고를 하고 아까 몇, 46분. 46분경에 이것을 보면 46분경에 분명히 이 안희정 안희정 전 도지사를 풀어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보고 오늘 이것을 불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풀어난 데도 불구하고 이 안희정 전 도지사가 군력의 맞은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왜 그럴까 누가막 조작이라 하니 흠모라 하니 공작이라 하니 이런 이야기는 통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안희정 응? 운명수가 7번이고 53세니까 우리 수리법칙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그러면 이것의 운명수는 이 운명수의 우리 운명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명지기는 이런 곡선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웃음> 어, 45, 48, 51, 54가 된다. 자, 작년에 52다. 그러면 52. 작년에는 여기서 이렇게 온 것이고, 올해는 52에서 53이니까 이렇게 오는 것이고, 어, 53이 아니지. 작년 여기 있어요. 여렇게 오는 거다, 그지? 53만 이렇게 오는 것이 올해. 이거는 작년이고, 작년에 우리가 계산한 거고. 자,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27세, 54세, 81세, 이것이 우리는 평생운을 푸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대선학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후원자들이라지 팬들이 꽉 섰을 거다. 그제? 그런데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다이 말이야. 그제? 자, 인기는 아직까지도 이, 이,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좋았는데 이 시기가 우리는 어떻게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거다. 이 시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에는 첫 번째 아주 강력한 삼재풍이 불어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삼재풍 자첫 번째, 우리는 작년부터 불어오는 이런 삼재풍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데 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올해가 가장 큰삼재풍이다 삼재풍 삼재는 삼재라는 것은 1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단세 분이 돌아오는 거예요 응. 아니지. 여기서부터, 4살이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 여기 이동수에 걸리는데, 올해 이동수. 올해는 여기지. 아직, 이동수 아니야? 아니지. 만으로, 여기 딱, 올게 지금 53세다. 그리고 53세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것이 53세라는 거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53세가 아니고, 1년이니까, 네, 예, 여기서 네. 여기로 오는 것이 맞지. 삼제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삼자다 이때는 터진다는 거야, 터진 거. 우리가 열 때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할 때, 내년에는 이렇게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 있지. 이제 이동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시기, 이 시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로 잘 넘기고, 이 시기에 왔을 때는 누구? 기인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이것을 차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한몇년 되면 이 운이, 해운이 또 박차니까, 조직이 또 밀어주게 되게 되면 또 기회가 있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 무조건 끝이 되겠지. 여기서는 더 이상, 이요 네. 그러면 내 운이 어떻게? 해? 말년에, 말년 운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말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가 살아보다 보게 되면, 초년의 고생은 어떻게? 해? 사서도 한다 했다. 그죠? 근데 발견에 안 좋은 게, 이거 참 꼬약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보게 되면 평생 후는 어지간하면 지금 바닥을 치고 나가는 거야. 지금까지 온 것은 자기가 그동안에 굳혀놨던, 옛날에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음?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무슨 소리 했노? 우, 희정? 이랬지? 우, 희정 이랬다. 그래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한 말이, 뭐인가? 희정아, 니는 가서, 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라. 이렇게 된 거야. 어찌보게 되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웃음> 이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느낌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제? 그러면, <웃음> 자, 말년이 이렇다는 거다. 그제? 여기에 딱 걸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풍운주기를 한번 보자 풍운주기 자 옆에 여기 보게 되면 풍운주기를 다 그려놨을 거예요자 2017년의 풍운주기 2018년의 풍운주기가 어떻게 되게 되면 이런 거예요참 고약한 바람이다 이게 이것이 우리가 풍운주기 우리가 그안니정의 사주로 우리가 풀어낸 풍운증이에요 이것이 어떤 풍이냐면 이 삼재풍에 플러스 삼재풍에 플러스 이것을 우리는 지액풍파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나오는 아주 꼬약한 귀액, 이것이 지자가 귀자도 됩니다 이것이 귀액풍파라는 거요 지액풍파 그러면 삼재풍에 지혜풍포가 연방되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해? 그래서 장, 음, 지난 생갈때이 시기를 어떻게 넘길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이고 그때 어떻게 오븐에 조지사 안논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그것이 액땜이 될까 하는 말도 했을 것이고 이때가 얼마나 올개가 중요한 해였더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했겠나 그죠? 그런데. 요 시기에 딱맞춰 갖고 이제 또 터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것은 지지지 라는 것은 지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거는 귀액풍인 거라는 거예요 기심풍이라는 거다 기심풍 바로 기심풍 그럼 작년에도 기심풍 올해도 기심풍 그러면 여기에 인이 붙었다 이거는 바람의 새기도 하지만은 바람의 새기도 표시하기 뜨지만은 이 귀신풍에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온 인연 귀신풍이라는 거다. 인연 귀신풍. 그러면 이 바람이 올게 생긴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불었다는 거다. 작년부터 불었다는 거다. 작년 언제 불었겠나 언제부터? 분명히 작년 이때부터 불은 거야. 그럼 이때가 몇월달이지? 3월, 4월, 한 5월달부터 불기 시작한 거야. 그 때는 인형 기풍이 부른 거야. 인형 기풍이. 그러면 여기에 인형 기풍은 어떻게? 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이 날라온 거야. 이 사람이 풍이 날라온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삼재풍이기 때문에, 삼재는 어떤 풍? 천풍, 지풍, 인풍이라고 그랬지. 그지 자 전풍 지풍 인풍이 오는데 여기에 외부에서도 어오는 이런 인형 기풍이 합쳐진 거야 자 그런데 이런 풍들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다 운이 안 따르고 어려울 때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내생의 업 이라는 이거는 바로 귀신풍이라는 거다, 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안전 지사가 귀신의 귀신을 헐키타 하면 이제 그걸 귀신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됐고 여기에 귀신풍에 당했다는 소리다. 그런데 여기에 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귀신풍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조상기라는 건다 그제. 자 이렇게 됐다면 이 집에는 답이 열 내면 안 되는데 이 집에는 답이 내가 보니까. 저, 안지사는, 안지사는 없는데, 이 집의 옷대에는 분명히 귀신풍을 불수 있는 이런 기들이 지금 존재하고 칠성줄이 쫙 엮여져 있다는 거다. 자기는 모르겠지. 그, 딱, 딱 다시 보면 뻔한데, 자기 옷대에는 벌써 칠성줄로 쫙 느껴 갖고이 귀신바람이 확 불어온 게된 그러면, 이 바람이 올 때는 이것을 당할 수가 없는 거야. 당할 수 없는데 여기서 당한 거야. 그치? 여기서부터 당하고, 올게 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작년에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력을 잃어버렸다. 오케이? 작년에는 네. 이 사람의 귀신풍으로서 안지사가 그때 판단력을 잃은 거야. 무슨지 알겠지? 이거는 아주 꼬약한 집착력을 또 갖고 있다고 그랬다. 그치? 여기에 빠졌다. 그럼 올게는 어떻게? 이전기가 조상기하고 붙어 본 거야. 그러면 이직, 이직기하고 이직기하고 붙었다는 거다. 그렇게 사활이 나는 거지. 정말일까? 우리 한번 보자. 이런 기가 업장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업장의 그 순번을 우리는 한번 풀어보면 되겠지. 여기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알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치? 말은 통하지만은.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팔업을 푸는 거예요. 팔업. 팔업이라는 것은 이건 업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업작인데, 이게 종류가 8가지가 있는 거요 그런데 이 8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힘을 아치게 되게 되면, 삼재풍과 이런 귀신풍이 힘을 아칠 때는, 이거는 완전히 떡살 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작살이 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다. 그치? 지금은 완전히, 이거는 난장판이잖아. 그지 이것이 바로 천지풍파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사람마다 모두 계속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탄세 번의, 세 번의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꼭한번 정도는 결정타를 맞게 되는 구조가 이 천지풍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지나간 사람들은 뭐 어른이 됐을 때는 안 오겠지. 그리고 아주 뭐 말년에 오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보자. 이거는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갖고, 그냥 빠르게 계산하는 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이 팔업을 푸는 우리는 방법이에요. 팔업. 8업. 팔업은, 우리가 이 안희정 전지사의 팔업은 이거다. 그제?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가라는 업장이에요 자 이런 풍이 몰아치게 되면 가정관을 어떻게 가정의 풍파를 몰고 올 가능성이 태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지도 모른 그런 단계이다 어찌 보게 되면 다시는 뭐정치판에못 나오겠지 다 그러면 이 풍파가 누가 만들었냐는 거다 이것을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이것은 안희정 전 지사가 만드는 거야 자기 태고난 운명으로 그러면 이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반 사람이 어려울 때는 저것이 바람이 한개 정도 두개 정도가 바람이 부는 거지 이 천지 풍파가 몰아칠 때는 저것이 동시에 몰아친다는 거다 그러면 순분대로 우리가 안풀거든 순분대로 자, 우리가 맞을 것인가 맞을 것인가 보자 이거는 사람이 뭐지고하고 막막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자, 모든 사람인데 다 가는데 이것이 강도가 심할 것인가 안 심할 것인가 그러면 운이 좋을 때는 저런 것이 몰아쳐다도 쉽게 넘어가게 되고 난간을 극복하는 데 쉽게 되지만 이런 풍파가 왔을 때는 이게 작살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람이 이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하네 보자 그러면 저것의 바람은 문이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판단을 흐르게 되는 거야 사고의 판단이 흐르지게 되는 구조다 그러면 나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렇게 곡회를 해 가지고 두 번째, 이것이, 어느 것이, 이것이 불겠지. 연이 작동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연. 연이 작동. 여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다. 응? 어, 이 연에는 또 귀신도 포함되어 있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업장을 불 때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다. 사람으로. 자, 세번째 바람은, 이 바람이 분다. 이, 이 바람이 분, 뭐, 이거 뭐지? 파. 이 파. 깨질 파다, 이며, 파. 깨질 파. 그러면 어떻게, 사업이 망하든지, 어, 하는 일이 어, 망치든지, 신체가 망치든지, 정신이 망치든지, 이 망치는 거다, 이 그럼 파가 뭐, 그럼 이것이 왜, 외로울 고단그지 왜를 고다, 이거 어쨌고이왜를 고가 무슨 뜻이겠노? 소서, 어? 법정소송, 구속, 경찰서 가는 게 아니면 직거 저거 뭐, 저거는 네. 이혼하든지, 뭐, 저거는 이혼하든지, 도망 빼든지, 그, 뭐, 교도소 가든지, 뭐, 그런 거잖아. 그러면, 이래, 한번 보자.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어? 어? 연애 얽혀서 나는 쫄딱 망해가지고 나는 어디 가? 도망가야 되는 거지. 어디로 가고 산으로 갈까? 산이 제일 편하겠다 그래도 그러면 이런 작용에 의해서 내 집은 어떻게? 해? 풍지 박산이 나는 거야 천지 풍파잖아 그럼 내 집은 풍지 박산이 되어버린 거야 맞겠나 이것이 동시에 몰아치고 나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풍지 박산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부분들이 엄청난 로스로 작용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것이 연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지 자, 연에 걸려 있고, 이것이 어떻게? 귀신과 걸려 있고, 이것이 뭘까? 이게 칠선녀라고 했잖아. 이것이 파괴수다. 지금 굉장히 이 안의정치사는 위험하다는 거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정신적, 심리적으로 이 귀신빨이 바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목소리 강한 것 같지만은. 저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집착이 또 많이 있고 어째서 칠성줄이 아주 강한 것이 뻗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더 이상 말은 뭐 좀상가하고 자꾸 그렇게 강조하지 말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 데드라인이 있는 거야 에이? 알았지? <웃음> 그, 그것까지만 가고 에이?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여기에, 우린 한번보 지풍이 작년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풍이 몰아쳐갖고, 나는 이렇게 삼제풍과 천지풍파가 겹쳐져갖고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올개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여기서 터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귀신풍에 의해서 이 조상기가 충돌한 거야. 어떻게? 이럴 때는 이, 이 풍은 작년만 있었어도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풍이에요. 뭐겠지? 어떻게? 해? 응? 어떻게? 해? 그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이 풍만 작년에 여기 왔을 때, 만일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정도 왔을 때 해결했더라면, 이거는 전부 다 끝난 거야.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내 판단이 잘못된 거야. 여기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상상까지 내가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노? 자, 그럼, <웃음> 응, 그런 그런 거요 그러면 인연법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인연 인, 인연법으로 한번 가보는 거에요내 인연의 법칙, 인연의 법칙에서는 인연수에서는 인연수로서 푸는 거잖아, 그지? 인연수로서 푼다. 인연수로서 푸는데 부부끼리 풀 때는 부부 사이에서의 문제는 부부가 이 합산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자기 혼자 가는 인연수를 풀어게 가는 거예요. 인연법을 개인의 인연법을 지금부터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좀 내가 너무 희망이 없나? 응? 내년에 내년에는 이 동시에 그리는다. 이 동시에 그리는다. 이때. 누구말따라 기인을 잘 만나야 되겠지? 그래야 살아나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정치에서는 막 생명력이 깎거나 안 낫겠나? 그럼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겠지? 어떤 길이? 다른 길이 여기 뭐 있노? 이 길이지. 종계인. 자꾸 그런 말 하지 말고. 자, 제가 이런 길이다. 아님저시크 소리 하면 안 되지. 자, 이런 힘이 굉장히 작용하고. 자, 예를 들면 뭐? 자, 나는 이런 귀신줄이 있고, 그제? 귀신줄이 있고, 위에서 최소주로 타고 내려왔다. 그러면 이것이 작동을 해보 하는 사이와 안 하는 사이에.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안 지사님이, 전 지사가 이 술을, 저녁에 술을 많이 묻다고 한다면 벌써 여기는 올라있다. 반 정도 올라있다. 이게 친해야 된다. 살라면 친해야 된다. 내가 일주일에 두분만술물으 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벌써 올랐다 봐봐 우줄이 엄청난 강줄로 내려와 있다 자 이거는 놔놓고 자 우리는 인연수를 푸는 거야 인연수 자 나는 살아가면서 인연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그렇게 인연에 의해서 내가 두드림 맞기도 하고 내가 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인연법이다. 자 그러면 인연수는 얼마야? 7. 인연수는 7이다. 그러면 어떻게? 1, 3, 2, 1 맞나? 6에 1, 7에 7, 8에 7, 9에 7 이렇게 됐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일단 한번 보자. 자, 여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재복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깔려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깔려있다는 것은 정치하는 데는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 정치하는 데그 팔자다, 그지 정치가 최고 좋은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너진 거야. 자, 내가 이까지, 뭐, 점검해볼, 뭐, 저, 난걸 보니까, 이 안희정 지사가 전공이 철학이더라 그제? 네. 철학이 뭐, 어떻게. 이 정치판에 잘 돌아가긴 들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로 하고 많은 것도 중요한 방법이있을 수도 있다잉. 렇쩌면 이런 기들이 더 강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파괴수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제?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 1이다, 그제? 어찌보게 되게 되면, 내가 이 신념과 믿음이 부족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위에서 친다는 거다. 친다. 이것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됐다는 거다. 자, 여기는 귀신빨이 굉장히 시기 때문에, 어떻게? 천하에? 말해자면 종교의 길을 가게 되면 천하에? 뭐? 그런 길도 있다. 응? 자, 여기는 어떻게? 나는 몸으로 해야 돼. 머리로 하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몸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분명히 초상기가 작동을 하게 돼 있는 거야. 앞으로 이게는 초상기가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게 될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보자. 여기는 1이다. 6의 1이면 뭘까요? 무슨 기? 자, 이것이 우리는 이것이 나중에 초상기와 나는 작용이 굉장히 많다 어떻게 되면 우리 안인전지사가 이 조상공덕이 부족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3이라는 것 3에는 우리는 뭐가 있지 1이 있다 그제 천년이라는 거다 인연수는 깨진다는 것이지 그제 인연법은 인연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꼴이 되는거지 당하는 꼴이 주로 우리가 풀 때는 인연법을 우리가 부부 사이에 풀 때는 인연으로 나쁜 것을 추리내 갖고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인연법은 내가 당하는 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당하는 꼴로 풀어내는 거야. 혼사를 풀때 이것은 우리는 천이다, 그죠? 천년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이귀신빨이셀 때는 이 천년이 천년기가 주로 많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걸. 자 여기서 우리는 칠은 사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먹고, 첨복이라는 거다. 그죠? 그죠? 이거는 똑바로 첨복이 있어갖고, 음, 누구말따라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가만 놔두지 않은 거죠. 시기들. 자, 이것은 우리는 뭘까? 이 영마살이다. 그죠? 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역마살인데 우리가 이 역마살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역마살이 우리가 공격, 역마살이 작동을 하게 되면 다음에 무엇을 공격했는데 공망살이다 모든 것을 다무너뜨리는 거다 역마살이 잘못 작용을 하게 되게 되면 다무어푸는 거다. 깨부러 공망살로 바뀌 뿐다 이거지? 공망근으로 바꿔. 역마근이 공망근으로 바꿔갖고 모든 것을 무너뜨려 분다는 거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칠에는 이거는 무슨 살? 칠에 무슨 살? 칠칠이야? 천액살. 천액살이다 그지? 자 천액살이면 우리는 애군을 몰고는 살이 끼어 있는 거야 이. 애군을 몰고는 살. 그러면 이 가정에 애군을 몰고는 살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다. 그럼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가정에 애군을 몰고는 이런 살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것은 팔은 뭘까? 가액가액 음. 가액. 응. 가액 가정에 애군이. 자, 지금 상황에서 이 가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음. 안지사님이 가정이 별로 안 편했을 것일 수도 있다 그니까, 뭐, 살아온 것도 그랬을 것이고, 이게 막 별로 안 편할 수도 있다. 지금 있는 거 뭐, 뭐, 힘들, 힘들, 안 힘들겠나, 살아가는 게. 이 길은 복잡하니까 내가 풀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렇게 오는 이 시기를,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이 이렇다고 그랬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이 만일 이런 식으로 우리 커브가 있다고 하려면 운이 좋 이런 것을 맞이하고 아까 제가 천지풍파를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풍파를 맞고 나고 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다음 주기까지도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이때 기회를 못 잡고, 여기서 다시 무너지갖고, 영원히 그 길을 접어들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번 보자. 사람들이 막 이게 막 서로 막뭐 나눠져갖고, 우리는 완전히 그렇잖아요. 서로 서로 헐뜯고 욕하는 거잖아요. 그치? 뭐 생기게 되면 작지이라고 했었고, 저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어, 저기 풀 때, 자, 홍, 홍 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어? 대표가, 거기에 있을 때는 어떻게? 뭐, 당이, 당이 별로 시원찮을 그래 했다, 그치? 근데 시원찮잖아. 뭐, 지금 이런 일때나 돼갖고, 그렇게. 응?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가보는 거야. 모르지. 또 다른 이런 구원자들이 생기지. 이제는 이 가지고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내 생각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이런 보수도 있고, 누구말따라, 어, 진보도 있고, 뭐, 뭐, 자, 뭐, 편앙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 하지만은, 서로와 서로를 헐뜯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고쳐야 되는 게 많다. 그래서, 이 능나가, 능나간 대한민국, 폼 빠진 대원국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정말로 이게 폼 빠진다 하려면 종교는 정치에서 벗어야 된다 종교하는 사람은 절치의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옛날에 로마 제국도 그 거대한 로마 제국도 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바람에 로마 제국이 망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고조선도 고조선도 이것이 풍파 지갖고 많은 거야. 자, 그다음에 적폐가 우리가 적폐에 대해서고쳐야 되는 이거는 무조건 고쳐야. 돼. 종교는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봐봐 이라크 뭐 저런데 가봐 이라크 시리아 저 나라는 여러분들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이 혼아, 혼다빼고 나면 이제 나갔다. 종교하는 사람은 종교만 하자, 이 말이야. 종교하는 사람은 종교만 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부터 이 망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꼴이잖아. 음. 응? 양 양, 양죽당 다 마찬가지지, 뭐. 모든다. 이 종교는 무조건 정치에서 벗어야 돼. 종교 집단은 정치에서 벗어야 돼. 음.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사육꾼도 고쳐야 된다. 사육꾼도 사육꾼 만드는 것부터 만드는 사람들부터 먼저 조져해야 된다. 내가 조진다고 세 가지 돌면, 자, 예를 들면 이 가르치는 교수들부터 좀 정리 좀 해야 된다. 엉터리 학문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논문 엉터리 논문 쓰는 거,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강의 하는 거, 누구 말도 요새 미투 해서 지 요새 뭐 국민학교까지 미투 한다는 스타일이 이거는 정말로 없애야 된다. 정말이다 이거는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 기다 특히 예술대학 이런거는 완전히 깽판이잖아 맨날 돈갖고 돈 이렇게 어 교수된 사람 돈갖고 교수된 사람들 학생들 돈 유지 저거 전부 다 점검해야 돼자세 번째 아니 성인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엉터리 선임 목사 정리 좀 해야 돼. 아니, 누구말따나, 뭐, 선임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아니면 대학교 나와갖고 열심히 해야지, 뭐, 50살 되어뭐 누구말따나 중대고, 60살 되서 머리 깎고 해갖고, 그게 중인가? 내가 이래서 해서, 뭐, 목사도 마찬가지, 전 국민이 목사야 돼갖고, 하면 되겠나? 자, 그 다음에 사주팔자 하는 사람들, 역학하는 사람, 점재이들. 점쟁, 좀 고쳐야 된다, 이거, 사기치는 거. 근데 내가 점치는 사람들 보고는 뭘할 필요는 없고, 가르치는 놈들부터 조져야 된다. 놈이라 해서 그렇지만, 은 놈이다, 그거는. 엉터리를 알면서도 가르치는 거. 이거는 사기꾼이지. 진짜 아니잖아. 다섯 번째. 우리 국회에 가서, 국회. 국회 가가지고, 자. 정치하다가 돈받아먹은 국회의원들 이거는 정치 못하게 해야지 일본으로 가야, 아, 일본으로 가야 된다고? 일본이나 꼴찌랑 똑같아 이 국회 돈 받아먹고 해놨는거 지금 대한민국 국회부터 좀 정리 좀 해야 된다 조금 있으면 터지게 되겠지 나는 국회부터 좀 정리해야 된다 그지? 그리고 국회 국회 하다가 돈받아먹고 교도소 갔다 오면 이제는 그것을 손들어야지 뭐 벌금 한 것까지 좀 봐주더라도 이? 교도소까지 갔다 온거 그것도 사면 해갖고 또 놓고 또 미치 그것또 찍어주는 사람아 우리 좀 능락한 사람 알겠나 이거 이런 말 해갖고 또 쳐들어올라 이게 혼빠진 사람이 대한민국은 지금 혼도 없어 이건 막다 나가보고 그다음에 여기 뭐이 뭐가 대 중요한 게 한데 했는데 예? 아니 교수 선임 사주 역학 의사. 아하 이 무당 좀 청리해야 된다 무당도. 아니 무당이 뭐 알고도 해야지, 순 가짜 빽기 무당도 안 놓고 이 사기치고 이것도 좀 고쳐야 돼. 우리랑 무당이 얼마나 많은 수십 꼴백명 아이가, 수십만 명 아이가. 이것만 좀 좋어야 된다. 그거. 하. 그것 때문에 점재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망진창이지. 그다음에 8 번, 아 부동산 하는 놈들, 이 사기친 부동산 갖고 사기친 놈들, 이 전부 다 이게 좀 정리 좀 해야 돼. 다 그러면 내가 이게 마지막으로 <웃음> 시간이 없으니까 왜 이게, 이게 맨 마지막 있었다잉? 우리 여기서 부동산 하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이 대한민국이 혼이 안 빠지고 늙이 안 빠질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 상세한 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나하나 풀어줄게 선임민들는왜 문제가 있고 부동산 하는 사람은 왜 문제가 있고 교수들은 왜 문제가 있고 이 분야,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제일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 공개 공대 출신이다 공개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잖아 뭐. 어떻게 방법으로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 엉망진창이다 누구말때는 그 저번에 어떻게 해? 천부경 강의한다 해놔 놓고 어? 너탓 없이 남들이 대통령이 한번 나가봐라 하니까 그걸 덜 들고 대통령놓은다고 아이고 허질을 하고 안했어요 동일한 사람 그런지 살면 안 된다 했다 이. 자 그러면 내가 부동산부터 지금 뭐 나라에서 부동산 잡는다고 난리 구슬 치긴다그치 은행에 돈안 빌리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 묵고 살았나? 땅팔아 갖고 묵고 살았잖아자 대한민국 땅욕만큰거 한대 어? 아파트 하나 치가지고 어떻게? 아, 이거 갖고 가격 올린다, 그지? 그러면 대출 올린다, 그지? 그렇게 부채가 엄청나게 되는데, 이 부채를 우리가 벌어갖고 갚을 수 있겠나?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저번에 뭐, 북한에서 뭐, 80, 80억 달러 달러 했다, 그지? 그러면 우리 1인당, 아도 부터 시작해고 137만이라고 했지? 80억 불이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금 부채 까지게 되면 얼마나 되겠나 매일 벌어갖고 매일 갖다 묻어 도 잊어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집값은올리갖고 어? 대출해갖고 하는 거자 우리나라는 이짓 하면 결국 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은 그럼 이거 왜못 잡는데? 못 잡는 이유가 뭘까? 국회의원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봐봐 처음부터 저것만 잘 살면 올게 가족들이 그거 내릴까 싶어갖고 자꾸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확실히 하네. 뭐 여러분들이 재산이 있고 사업을 하던 재산을 하던 장사를 하던 자기가 투자를 했으면 이금을 가져가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가 전세를 주게 되게 되면 외국에 전세 제도가 있나? 내가 뭐 보니까 외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다 했다이 말이야. 그렇지? 자기 돈으로 투자해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세를 받아먹는 것이 투자다 이 말이야. 그죠? 우리나라는 완전 사기다이 말이야 사기 생각해봐 전세 받고 또 가격 올려 갖고 또 전세 더 받고 그런데 나라에서는 또 전세비 다 빌려줘 그럼 누구 이길까 저금만요 그래서 뭐 오천 채 가지고 있고 천몇백 채 가지고 이 미친놈들 아이가 그것을 나라에서 가만히 둔다 이 말이야 지금 천몇백 채 갖고 있는 놈들이 얼마나 많노 내노민에서 죄송하지만 그런거는 놈이지 다른 사람 한채도 없는데 집만 그렇게 려고 놈인데 피해 입히고 이런거는 놈이잖아 내뭐시배도 좋다 자 그럼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한 사람당 한채는 그냥 아무 세금이 있어 등기해줘 한사람한 집이 4명이면 한 명씩 산다고 한채만 등기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 외에는 새를 놓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자기 돈으로 절대 전세 못 받고 세만 받으라 그거 세금 받았으면 세금 내고 지도 그러면 자기 개인 앞으로 무조건 세금 내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거는 대출도 안돼야 되는 거야 전세도 못 받게 하고 아 자기 돈 갖고 투자해 갖고 돈을 벌여 가야지 또 전세받아 갖고 지가 챙기 보고 또 이자 받아 갖고 지가 챙기 보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있나 이거는 완전히 미친 나라지 도라는 사람 아니고 자 그러면 세라는 것은 어떻게 해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세를 받는 거잖아 전세 제도가고 우리나라밖에 우리나라는 옛날에 너무 못 살아 가지고 나라에서 그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살만큼 살잖아 그지그래도그세못 잡는다고 난리 지고 빚 많이 늘어나다고 난리 지고 그래그 저거는 또 실속 다 챙기고 이? 세월이라 하면 못 올리게 만들고 국회들이 그 있으면 다 그렇잖아 국회의원들이 그 전부 다 지금 그래 도 우리는 세금 또 얼마나 갖다 내놓 갖다 내고 저거는 홀라다 홀라다 다 상류까지 해볼까 아그러면 안되고 받아 못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 구거하는거 간단하다 왜? 한 사람이 한대 이상은 자기가 살고 한채 이상 더 필요한 거잖아 막 상가들이야 상가고 논이고 공장이고 이런 거는 뭐 10개를 갖고 있던 상관이 없잖아 딱 아파트만 하는 거야 자, 아파트는 1인당 한 개는 자기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나라세서을 주면 돼. 한 채만. 그 위에는 대출도 안 되고, 자기 돈으로 대출, 돼야 되고, 어? 전세도 못 받게 해야 돼. 전세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은 세입자가 그못 사는 사람인데, 은행에서 대출해갖고 고리 대금만 하는 거아이거못 사는 놈인데, 월급 요만큼 올리진 않고, 이그 전세는 막 수천만 원씩 올리쁘고, 이거 뭐 하는 짓이고. 그래 놓고 못 잡는다고 난리지긴다, 이 말이야. 그제? 그리고 예를 한번들보자 세상에, 전 세계에서 한번로어봐봐라온 천하에 땅 갖고 장난치는 부동산만,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겠노? 땅뜨거 일이 요만한데. 이거 쟤네들 먹고 살려면 어떡해? 전부 사기 실거 아이가? 반은 사기 실거 아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맨날 뭐, 기획 부동산 해 잡고 이런 거잖아. 그러 놓고 거기서 어떻게 해? 아니, 쇠가 모자라갖고, 돈이 없어갖고, 아파트도 한채못 사갖고, 쇠 들어가는데, 소개비, 아이고, 미친, 이건 완전히 미친 계산이다. 한개 계산해봐라. 자기가 돈이 들어갔나면 왜넣 소개비 적어 저번에 변호사가 뭐, 소개비 99만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해.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에서만 난리 났지 누가 부동산 중개사 그 자격증 만들어 놓는 거그거 만드는 거? 하... 그 대통령이 그거야. 그래서 렇게 대통령들이 전부 다 어떻게 차례대로 교도소 가잖아. 차례대로 교도소 그거 만들까 장난치 갖고 지금 봐봐 뭐 차례대로만 가잖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세상에. 전부 다혼다 빠진 표이 혼도 다 빠져. 근데 이거는 상시하게 다음에 강자를 한개한개 한 개. 차근차근히 풀어가지고 뭐 그래야만이 이게 해결되지 이 나라가 이게 되겠나 이거 온 천하가 어떻게 온 천하가 사이고온 천하가 거짓말이고 온 천하가 허구고 온 천하가 어떻게 이야 이 천봉이 할 일이 많다 아, 서민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누가 그 깽빠진 아까 저쭈어난 사람도 있지? 요쭈어난 사람 다시 돌려갖고 리바이벌 해갖고 봐봐 아니, 그 전부 다 차례대로. 일본부터 차례대로. 이거는 전부 다 계속해서 해야 돼. 이거는 앞으로 30년, 100년이 가더라도 계속해야 돼. 특히 이제 공무원들. 응? 다네요. 다보니까 다네요. 그렇게 대한민국은 능락한 대한민국, 혼빠진 대한민국. 아, 이것을 어떻게 구하고. 내가 한 곡씩 해봐야 되겠나? 내말 누가 들어줄 놈이 있겠나? 내가 뭐라고, 그지? 줄만 또 첨지해가 어떻고, 이렇게 또 댓글 달 거야, 잉? 네? 어, 처음도 뭐, 처음부터 욕할 게 내보고. 저 새끼가 안 하면, 어떻게? 또 그럴 거야, 또. 적어놓게 돼. 저 새끼가 저런 말안 하면 좀 편할 텐데, 줄만가 또 자꾸 더불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막, 그래, 달아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백날 들어봐도 나는, 이게 아무 무관각하니까,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한개한개 한개 차근차근히 풀어줄게 자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